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우리 찾아서 같이 5절까지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자우로한번 보시면서 오늘 좀 분위기가 좀착깔한앉을것 같은데 한번 소리를 많이 좀 내어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5m 앞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저를 위해서도 한번 크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어,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좀 강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마음대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주석서를 보면 볼수록 이, 이 요한복음서가 이게 보통 복음서가 아니라서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된 진리를 수록 제도 설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떡 하지 하는데도 계속 마음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용기를 좀 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지난주까지도 몇주 동안 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그 인류의 원역사를 좀 강의를 할까? 고린도전서, 다시 이제 교회 사이기 시작되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를 강의할까? 요한복음을 강의할까? 계속 막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목양실에 우리 사람이 있길래, 여보, 고린도전서, 장세기 1장부터 12, 11장까지, 요한복음, 그러니까 지체없이, 요한복음요? 그러더라고. 예, 아주 제게 막 자신있게 요한복음 하세요.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지금 5월달까지 가정의 달 설교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서 아내 말이, 아, 요한복음에 대해서 힘을 주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육성이 어느 책보다,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강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새롭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고 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에이, 이번 우 요한복음 강을 통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제가 미리 기대합니다 알렐루야 예. 기대가 많은 곳에 실망도 많다 그런 말도 있는데 <웃음> 틀리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라한번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는, 자입니다. 경험하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요, 생애 어, 처음으로 부응에 참석한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그 시골에 창령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게 창령 고안면에 차만한 고신적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 가보면 교인들 숫자라야,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지만 주일날 많이 모이면 한 20여 명 가까이 그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그면 단위의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름에 마산에서 아주 특별한 목사님 초빙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아주 광고를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뭐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의 에피소드는 기억나지만 말씀 하나도 기억안 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웃음>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말씀 많이 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예화 하나는 지금 40년이 넘게 흘렸는데도 그 예화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예화가 그때 생생했어요 그래서 아그 예화가 어떤 예화일까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인터넷에 몇 가지를 쳐 보니까 그 예화가 바로 불교의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더라고요. 와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게 은혜를 끼쳤어. 참 신기하죠. 나는 불 불자의 손자라고 서그든지 그게 불교의 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허망함과 덧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 한 마리를 만나고는 막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숨을 데가 없었는데 마치 우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능쿨이 걸려있는 우물 하나가 있길래 그 능구를 타고 허겁지겁 어, 우물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구를 타고 내려가는데 우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사가 우글거려요 그리고는 우물 입구에는 그 미친 코끼리가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코를 실룩실룩 하면서 그 우물 입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입구에는 코끼리가 버티고 있고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능꿀 하나 바등바등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흰지 한 마리와 검은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교대로 자기가 붙들고 있는 능꿀을 사삭삭 갉아먹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때 그 매달려 있는 곳에서 우연히 자기 앞에 볼집이 있어요. 그불집을 발견하고는 그불집에서 꿀이 뚝뚝 흐르고 있었는데 그 꿀을 막 먹다가 단맛에 취해가지고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런 얘기예요이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망각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가리키고 독사는 죽음, 꿀은 잠깐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오요 그리고 벌집은 헛된 생각을 가리키는데 인생을 찰나로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도 독사도 쥐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능쿨에 매달려 있는 동안만이라도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고 곧 능굴이 끊어질 위기라면 잘 먹고 풍족한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모진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좀더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런 상태를 어두움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 어둠은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 절망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절망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쿨에매달리는 사람이 곧 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을 모른 채 양질의 꿀을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집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다 헛된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죽음 앞에서는 다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하,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한 것은 귀한 것이다 라는 말도 맞을 것 같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많은 장례를 짐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고인이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언제나 초라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길지 않은 한평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아보자 우리에게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으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누리자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이건 인생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이런 말도 결국은 허무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솔직히 인생이 허무해서 마음껏 즐기자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인생이 멋지고 좋은 것이라 즐기자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절망입니다 칠흑같은 어둠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생이 그렇게 지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즉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때문에 절망을 의미하는 죽음에 반대되는 행복이 있었어요 이 모습이 인간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인간의 타락 과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인간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한 것도 결국은 빛을 잃은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녀도 착하게 살아도 결국 다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불행한 인생을 경제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빛이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인간의 무지함과 불신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몇몇 영어번역처럼 빛이 어둠, 어둠의 비침에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강권적으로 임했다는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맥상 둘다 가능하지만 저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생각할 때 저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절망,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너스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아무 소용, 소망이 없고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철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 과격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직해도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도 그 사람은 불쌍합니다 남보다 나아서 남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 자체로 불쌍하고 불행합니다 우물 속으로 피신한 사람이 큰볼집을 차지했다고 깔깔그림에 좋아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몹시 짧아서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비아냥그린 것도 아니고 불만에 차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현재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불행입니다 다시 아함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끊어져 가는 넝쿤에 매달려 꿀로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꿀에 취해서 인생은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연연하는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절망과 불행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절망과 불행은 이 어둠은 오직 어둠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여야 합니다 사도요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12장 46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유한복음 1장 9절에 우리 또 한번 읽을까요? 참빛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저는 저 본문 보면서 어제 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역사적으로 오시고 지금도 임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각,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빛은 산이나 바다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혼이죠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절망과 어둠에 놓여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하시면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하여 절망과 죽음과 불행가대에 놓여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으로 오시면 그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고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얻고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빛으로 이말씀으로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 아가서 집회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마음은 기쁜데 눈물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 같구나라는 도같 말씀이 제 입속에서 계속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이 내 영혼의 부어짐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날에도 내 영혼의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빛은 제 나이 21살 때 처음으로 강하게 거부할 수 없게 임했는데 제 영혼의 그 빛이 비춤으로 이 김수곤이라는 한 사람을 사로잡아 다른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도록 만든 은총이었고 영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 지연받았으며 예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김수곤의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번역으로 풀어 보았습니다. 저는, 뭐, 이제 간정은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여러 번 들어서, 어, 여러분 다 아시는 간정이지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어, 지금도 계속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처로 치렁치렁 둘러싸인 절간을 운영하던 한 할아버지의 손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불경 외는 소리 목닥 두드리며 구다는 소리 그거 들으면서 자랐고 명절때가 되면 노란 부처상 앞에서 늘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이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셨는데 정말로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가졌던 감격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합니다. 부흥집배가 한창인 그날 밤에 주님이 제 영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주님이 제 영혼에 들어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는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며 떼굴떼굴 굴러야 했습니다. 본당 2층 앞자리에서 어떤 때는 막 몸이 뜨거워졌고 어떤 때는 몸이 막그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새벽까지 계속된 주님과의 만남 저는 그 사건으로 확실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과의 크고 작은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 그 사건에 인해서 교회에서 늘 지내는 것 외에도 기도원에 종종 자주 올라갔더랬습니다 한 번은 무적상 기도원에서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연못가에서 멍청이 앉아 돌들을 던지고 있을 때 아주 또렷한 음성이 내 귀에 내 심장에 들렸습니다. 수고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지금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단다. 저는 그때 청년 때 몸이 너무 야외고 특히 이 팔이 너무 야외가지고 여름면은 짧은 소매 입을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여름에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이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내 초라한 외모 때문에 한없이 움츠리고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긴 소매 옷은 던져버리고 반팔 옷을 입는 외모 때문에 내 스스로 움츠려 하지 않는. 제게 있어서 그 음성은 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천둥 같은 소리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제게 계속 빛으로 타고 오셨습니다. 그 후로도 크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뭐, 그걸 다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또한 가지 사건만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 이 교회당을 막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비전홀 지금 한장 짓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아직 기도의 지이 완전히 선포되지 않았는데도 주말에 10시간, 8시간 연속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속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시간에 오후 4시에서 6시 끝부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인재가 너무 강해서 제가 가만히 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깃발을 들고는 막 춤을 추고 쓰러졌습니다. 강대상 앞에 몸이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두 시간 넘게 꼼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찬바닥, 딱딱한 바닥인데 스폰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이 너무 포근한데 몸은 꼼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그 멤버들은 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꼼짝을 못하겠는데. 정장느님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식사하러 가셔야 된다고 가시라고, 가시라고. 난 너무 좋다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완전히 굳어진 상태 너무 편한 상태 그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구름과 스폰지와 양털 같은 솜 같은 것으로 막 저를 안아주시는 그 이후로 제게 변화 하나가 일어났더라 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예배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인제가그 이후로 제 몸에 제 혼에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면 아 오시는구나 아 오셨구나 이 예감하시는 감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제도 우리 아가서 마지막 날 우리 윤희 집사님께서 첫 찬양을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뒷자리에 서는데 계속 구역질과 기침이 나와서 저기에 서있지를 못했어요 구석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 몸에 또 증화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또이 어떤 큰 것들 텀탄 것들 들어온 것들 부정인 것들이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내 몸에 막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내몸에 정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사랑홀에서 두 시간 넘게 꼼짝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졌거든요 그날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은식을 거행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임한 영광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다 임재 가운데 쓰러졌잖아요 아무런 일도 못했어요 복원식에 막 잔치 준비를 해야 되고 침내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역대하고 육장에는 구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임재가 성전 가운데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감히 일을 하지 못했다 다 쓰러진 거예요 아 그런 임재의 일들이 이제 우리 새날 새 성전과 기도의 집에서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그걸 몸으로 제게 먼저 경험하게 해 주시는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단위의 어떤 부분만 예수님이 제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에 터치하시는 이 부분을 느끼는 거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만납니다 성도님들에게 요즘 피드백 한 번씩 듣느라 면 요즘 피드백이 굉장히 좀 진합니다 주님의 제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완전히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였어요 어떤 분은 요즘 마,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즐겁대요 함께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변화시키는 것 오늘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주님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 만질 수 있는 주님보다 만질 수 없는 주님의 존재를 더욱더 요즘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원하시고 경험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 빛을 알고자 그 빛을 받고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간절함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석화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요 형상입니다 찬성과 453장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와 같은 갈증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에 대해 흥미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 가운데는 이 말을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움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면 만사가 다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이란 예수님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하고 은혜더 받고 싶어하고 주님의 인재를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허리띠를 띄고 등불을 들고 주님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 더 경험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디로 여행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듣, 들어가세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늦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누군지를 알고 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부진히 읽고 공부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펴놓고 묵상할 때 성령의 터치 하나님 만지시면 벌써 이런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만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큐티 같은 거 하다 보면 하,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회개함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에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안 되겠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를 여행하시렵니까? 예배를 사모하세요 오십으로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몰입해 보세요 빛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 만나고 경험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보면 입이 열리지 않아 답답해지는 날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날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찬양을 하자고 다 일어섰는데 입술이 열리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찬송이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또 반대되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찬양을 하는데 바로 내 앞에서 주님이 내 노래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주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굳이 찬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 되는 만족감, 황홀함, 인재,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눈만 스르륵 감고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깨닫고 느끼고 충만함을 체험하는 자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여 동시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과 빛과 인재를 여러분 꼭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세상이 자꾸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에서 막과는 비교 안 되는 기가 막힌 재미와 행복이 있음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이라우디계 성도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그들은 오래 예수님 믿었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훗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믿기는 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는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예수님 모르면서도 아는 죄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몇년 믿었다고 해서 벌써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자가 된 것으로 마치 예수님을 다안 것처럼 그들먹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기 딴에는 오래 믿어서 많이 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다 안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의 문이 닫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지금 신앙, 인생에 예수님이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주님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 문 밖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더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신앙에 무슨 재미가 있노? 아이고 열심히 그래도 믿어야 내가 천국 가게 되겠지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분이라면 주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꾸만 세상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시 말해 빛이신 예수님, 생명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를 모르고 지낸다면 인류대학, 안정된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수리한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불쌍한 것인데 그것을 부러워하고 좋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빛이 없는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저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제 대대로 어둠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왔는데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능쿨 하나 붙들고 그그 그 부처 하나 찰려줄 거라고 그거 붙들고 살았어 밑에는 독사가 그고 위에는 미친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쥐가 깔가먹고 있는데 곧 떨어질 건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우리 집안 내력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눈만 조금만 뜨면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감지할 수가 있고 조금만 내 영안이 열리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영혼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총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인생에 빛이 임하고 있는데 빛이 없는 세상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밖에 없는 그세상이 마냥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불쌍합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더 임하여 주십시오. 눈이 뜨여지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라우디기의 책망을 여러분이 듣고, 저도 듣고,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왜? 우리 영혼에 더욱더 찬란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빛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말씀과 책망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책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책망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워십팀 올라와주세요